여가부 폐지도 밀실논의 윤석열 정부는 밀실논의가 상식입니까?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를 위해 다섯 차례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공식적인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고 밀실논의를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여가부 폐지를 공언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더구나 간담회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엄연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방해하겠다는 무도한 시도입니다. 밀실에 숨어서 무엇을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는 여성가족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과 추진 과정이 얼마나 졸속이고 주먹부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면서도 공식 회의록이나 결과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밀실 논의, 밀실 추진이 특기입니까? 자원회교,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기록물 하나 남아있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의도적인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실에서 국회와 국민을 패싱한 채 여가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추진 과정을 국민께 공개하고 국회와 논의하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동남원 새마을 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에 여전히 상당수 노동현장에 남아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문화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 내 약자들은 괴롭힘에도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상당히 시일이 걸러서야, 걸려서야 표면 위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모이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은 법의 사각지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회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정부도 더 적극적인 재발 방지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